잠그가도그러 <뭘이 asegurado> 아직도 불안한 줄좀 애착이 더 있잖아요. 더안 좋을 거야. 뭐는거같아데그섭식하이나는데 그거 왜나 이게. 는안니 이제는 됐으면 게 바닥에 누워서 뒹굴어. <뭘> 엄마 없이 아빠만 안고 주기만 해도 네네그도한는 아빠가 무섭대 이제 엄마 아, 네. 어색하지만 너무 무섭대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우가서 검사하고 나서 어, 그 시료부터 확장한 거죠 이확해서시부터 신경도단지식으로반박불내 변화가 나는것같 그.. 뭐.. 뭐 지연스.. 그, 뭐지.. 알라시 검사한 후에음식이나 조사를 하잖아요 느껴진게 첫째는 이제 그소리 속도가 빨라졌어요 네. 예.. 뭐,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말했을 때 그게 반응하는 속도 그 그래. 음, 예. 다음 이제 뭐 지시 수행했을 때 바로 속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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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뭐 표현할 때, 이제 가까이서도 뭐 이제, 딱 눈을 딱 쳐다보면서, 진짜 이제, 와, 엄마, 엄마 해달라고 이렇게, 이게 그렇게 표현해요. 딱아 쳐다보면서. 더 이제 놀라운 점은, 그전에는, 좀 멀리 있을 때눈 맞을 때이렇게 가까이서 안 됐거든요? 가까이 이제 때, 그, 부담이 있었나 봐요. 눈을이보다가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피하고 그랬는데 이제 가까이서도 봐요. <웃음> <웃음> 가에서의 그 부담감 많이 준것 같아요. 굉장는 이제 직감 모방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것도 막 지금 사랑해 캐바을 바로 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놀이에서 야야야야, 쉬세요바조자야야야 자기도 하고, 예 그런 놀이에서 이제 부담없이 할때 그런 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이제 그 모방을 했을 때 재밌음 재으면 자기도 처음부터 막 자신감 이막또막 하고. 네 번째는, 이제, 언어 발성 부분이 굉장히 이제 부족하다. 부드러워지고요. 예전에 목이, 으막이런 소리 했는데, 이제는 엄마, 엄마, 가끔씩 엄마 부르지 막 소리, 이제, 구워! 엄마, 이거 한 번씩, 그치? 엄마, 이거 한번 굉장히 이제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좀 고도를 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부드족하요 <웃음> 갖고 씩 보러 보 오다 광고 엄마 오그리고 어, <웃음> 어! <웃음> 다섯 번째는 이제 표현력이 이제 확실히 그 정도 더 늘었어요 네, 막 급할 때는 말이 안 나오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막, 엄마 엄마 해달라고 고 아, <웃음> 여섯 번째는 이제 상황인지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때도 강력해졌어요 뭐 장난감 월드랑 가면 이제 막 핑크퐁이나 티비 막 틀어놓잖아요. 그전 같으면 거기 빠져서 뭐 계속 앞에 서서 보는데 그때 제가 뒤에 없어도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없어도 괜찮고, 지 혼자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덧 이제 그걸 거 보다가 또 그냥 불지 편하겠지 하고 이제 저는 다른 이제 지우 뭐그 그 뭐죠? 그 역할놀이할 장난감 보려고 그냥. 다른데 갔거든요. 근데 그 사이 이제 엄마 없는 거인지 하고 들은 울고 막 얼굴 떴어 가지고 그런 게 상황이 두번세번만또 이제 예, 예, 예. 말해보세 <웃음> 하고 있어. 요제 내려온 거된 거죠? <웃음> 네. 좋네, 좋네. 이게 이게 지금 그뭐 내가 관찰하면서 들었지만 주변지니까 그 애가 이거 눈빛이 가렇게 떠나가. 계속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딱정점 찢는 느낌이네. 네. 네. 이렇게 애기가 <웃음> 네. 뭔가 이렇게 살짝 부족했던 느낌들이 이렇게 쌓으면, 음, 이렇게 한번 네, 예.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그런 정도에올라왔네 그, 진짜 눈이 진짜 패시를 그탈 때도 네. 밖에 이렇게 내버, 밖에 네. 보고 이런지 그렇게 오 네. 그냥 발이 안개 있고 네. 아니면 자고였는데. 밖으로 어디, 음, 어디냐, 음, 어디냐, 음, 어디냐, 이런 음, 게뭐 그래. 보는 음, 게 음, 많아졌어요 음, 예. 그러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저게 중요해요 처리 속도가 빨라가이라는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얘가 <웃음> 표현하니까, <웃음> 그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웃음> 네. 그 이제 우리 작별에서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정상의 이이그 정보처리료 자체가 떨어져요, 방류료 자체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황에서 감각 증기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감각을 처리해서 피드백해서 자기가 어떤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이 반응 속도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트포시더려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이 잘안되는있그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반응 속도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아이가 감각 처리하는 네. 능력 속도가 굉장히 좋아진 거지. 네. 네. 그게 그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에서 이제 그게 그 한님의 식욕법이 도와주는 나 아마 그걸 때. 네. 나르지바는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그 애들이 어떤 사람들은 어디서 찾꼭그술그술 광채 먹고 다음날 술이 약했을 때 그때 예, 예, 느낌하고 맞아. 비슷하다고 자꾸 설명하는데 나는 애는 그때 숙취인에서 내가 비슷하게 맞아어요 그니까 러내가 뭔지 모르지만 약간, 예, 예, 네. 그러니까 네. 약간 이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멍한 듯 약간 예. 어, 호봉이 든 듯한 이런 느낌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이게 싹 가셨네. 가셨어. 응.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 시켜보고 확장해서 하는데. 어렵죠. <웃음> 그렇죠. 네. 거기다 이제 곰팡이균 그거 약도 지금 먹고 있는데요 음, 그것도 제균. 진짜 확실히 먹었거든요. 재균이라고 먹은 게. 진짜 그전에는 이게 왜? 좀 뭐, 뭐라고 취해하는 느낌. 네. 재균 막 이런 느낌이 네. 좀 많았는데요. 네. 그리지 네, 많이 줄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치? 안에 똘망해지는. 그치. 재균하고 나서, 뭐, 그, 뭐, 올라오지 않아요? 네, 네, 네. 그치. 네, 신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연성 알러지 검사 하면서, 이단계 식욕법 하고, 그 다음에, 칸디다, 공판, 유치견, 치고, 후, 원하러 갔다가, 하게 한다. 어, 지금은, 감각적으로는 거의 아, 그 점상태라고 하면 아, 될것 같은데. 감각이요? 네? 아기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 그뭐 감각적인 처리하는 것, 몸과은 것, 이런 데 예. 뭐, 이렇게 좀, 뭐 부족한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네? 네. 술타만 좀잘 들어가면. 이제 막막 치고 올라올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언어를 많이 잘 사용 그러니까 예, 상황에 맞게 그 언어를 네, 네. 잘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네. 꺼내, 빼 이런 것도 제대고꺼내고 네. 뭐, 뭐 비슷하게 뭐 열어도 하고 그 상황에 맞게 그런 갑자기 막 햄버거 또이렇 나오는 게아니야 <웃음> 네. 지금 힘들어도 현재 하던 시기 운하고 그걸 유지하고 재균도 정기적으로 한번 시켜주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한 거야 한 지금 한1년반 그러니까 애기 기가 말도 하고 그 애들하고 놀고 네. 그게 또 궤도 위에 올라가야했 된다는 뜻이기 때문 네. 그래서 네. 네. 그 다음에는면은괜찮아 네? 지금 지금이라서는. 현재 정도면 <웃음> 어린이집을 장소가 좀 가고 8부터 한 달쯤 오래달에 어, 신청해요. 어. 신청하면 아마 한 3월인가? 아 네. 그래요? 아그나네그러면아그 네. 네. 음. 음. 네, 어쨌든 좀래요가좀더그애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요 이제, 이제 금방 아 그래요? 아도래요아 이제 끝다고 이제 가면 안 되는데 지우가 그 앞에 와서아어보니까예오잘보는데그 그래.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지우는 그 앞에 컵을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냥 눈치를 보는 거예요 건드려도 되나? <웃음> <웃음>